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저희 뭐하고 지내는지 솔직히 궁금하셨죠? <웃음> 밥은 잘 먹고 다녔습니다 이 친구가 한번 밥은 잘 먹고 다녀요 보면 저 요즘 유튜브 영상도 전보다 훨씬 뜸해졌고 SNS 활동도 전보다 뜸해졌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결코 논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을 잔뜩 쌓아뒀습니다 네.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던 게 뭐냐 그 프로젝트 이름하여 노바독스의 플레이리스트 Play. 재생목록 <웃음> 그렇지 <웃음> 저희, 아니, 저희가 좋아하는 즐겨듣는 노래를 저희가 그 곡에 가지고 있는 이제 스토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음. 어, 첫 곡은 그래서 제가 직접 보는 곡인데 원오크는게 음. 클락 스트라이크스라는 곡이에요 그 영향을 되게 많은, 많이 받은 밴드이기도 하고 음.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 뒤에 앨런이 좀 아파가지고 활동을 쉬게 되면서 뭔가 합주도 못 오고 음.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면서 이 곡이 좀 그때부터 또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전에 듣던 그 곡의 가사보다 예, 더 크게 네. 다가오는 거지 좀더 공감이 되는 예, 연습하면서도 그렇게 되게 뿌듯한 시간이었고 가사를 신경 써서 또 들어봤거든 음. 이 곡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영원에 대한 갈망? 영원한 음.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약간 그런 얘기인 것 같거든 음. 각자 자기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얘기하는 시간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나부터 얘기해도 되나? 어, 어. 영원한 거는 세상에 막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. 나 솔직히 음악은 영원한 것 같아 음. 음악 하는 사람이라서 아, 아마,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남으니까 어, 이게 비틀즈도 그렇지만 뭐, 음. 또 클래식도 그렇고 거기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로 명곡으로 계속 남아있잖아 음.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좀 영원한 음악을 할수 있지 음.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 음. 영원한 뭐가 있어? 난. 드럼이 어려운 게 영원합니다. <웃음> 드럼 정말 영원히 어려운다. <웃음> 나는 연주적인 면보다는 가사적인 면인데 가사적인 면 연주적인 음. 면보다는 음. 음. 나도 영원한 게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어. 영원한 게 있다고 믿고 살고 싶어 계속 그게 음. 멋있다고 음. 생각하니까 그렇지 음. 아니야 난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해. 아니야, 그렇지 않아. 왜냐하면 너처럼 영원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는 영원해 네, 알겠고요 <웃음> 네, 알겠어요. 토크가 영원히... 알겠어, 지나갈 수 알겠어. 있어. 아니야, 너무 그렇때이 토크가 영원해질 <웃음> 어,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끝내야 될것같아 이번에는 내가 곱을 고는 거잖아. 응. 다음 타자는 누구냐? 제가... b a b 블 뭐야? 그러니까 <목소리> 내가 저번에 저번 부스러기에서 얘기했잖아 여러분 셔 베이. 뭐 여러분들 뭐 기다리시면은 좋은 걸 저희가 또한 방을 들고 올것 같으니까 계속 저희들 행보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<웃음> 바이 <바이바이> 바이 바이. <웃음>